안녕하십니까 이리 팀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건 바로 물놀이 필수 아이템 비닐어항 인데요 근데 이 비닐어항 같은 경우에 떡밥이 안에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주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수중카메라로 빡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. Thank <laughs> you. 야, 이거 보세요. 한 열, 꽤 많이 잡았는데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아 열댓마리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와우. <웃음> 이게 비닐 어왕의 힘 아니겠습니까? 우리 물고기 친구들 조심히 가요. <웃음>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